혼합참조란게 있는데 방금 전에 달라달라 쪼쪼 했죠 그거를 두 개를 F4를 눌러 가지고 셀의 주소 셀의 위치 F1이다 뭐 K1이다 이렇게 그 셀의 위치를 복사를 해서 딴 데다 붙였을 때도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였을 때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를 절대참조라 그래요 절대참조달라달라로 달러, 붙여 가지고 이렇게 달라를 붙였죠 이런 거를 절대참조라 그런다고 왜 절대참조냐 참조는 뭐고 절대는 뭐냐 참조가 뭐예요 엑셀에서 말하는 참조라는 거는 어떤 셀의 주소를 계산식에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셀의 주소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셀 주소 여기도 셀 주소를 넣었죠 fgdh 이것도 참조라고 셀이 불러오는 것 자체가 이걸 참조했다고 계산식에서 근데 이때는 상대 참조 상태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이렇게 이걸 복사해서 이런 데다 붙이면 F2, G2 였는데 내가 이렇게 밑에다가 붙이니까 수식이 F31, G31로 바뀌었어요 내려간 거리만큼 바뀌게 돼 이렇게 바뀌는 상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셀 주소가 바뀐단 말이에요 복사해서 어디다 붙였냐 에그 상대적인 간격을 계산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셀 주소를 재계산을 하는 거를 상대 참조 상태 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다 갈때 I17이라는 놈은 절대참조로 돼 있어서 어디다 갖다 붙여도 계속 쟤는 I17이야. 여기다 붙여도 I17로 안바뀌안 바뀐 상태가 되죠? 여기다 붙여도 안 바뀌어. 가로, 세로, 상하, 좌우, 어디든 안 바뀐 상태. 저게 절대참조라고. 알파벳 I도 안 바뀌고 숫자 17도 안 바뀌는 상태. 각각 달라달라가 딸라 달라가 I에도 붙어있고 17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둘다 고정된 상태 이게 절대참조 이제 혼합참조라는 걸 볼라 고래요 그래. 혼합. 혼합참조 탭을 여세요 혼합참조 구구단 표예요 이게 구구단 표가 완성이 돼 있는 건데 여기 2 2는 4 2 2는4 2 3은 6 2 4 8 만약에 이런 게뭐 신문이나 뭐웹사이트 퀴즈 풀이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비어있는 빈칸들이 있어가지고 빈칸을 채우시오 하고 나와서 빈칸 채우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나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하겠죠 어, 4 2 4 8 8 다음에 12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렇게 할 거에요 여기는 3 15 18 21이네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복잡한 알고 보니까 6하고 66 이렇게 가로 세로 6이 오고 6이 와서 만나죠 그래서 66, 36이다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36이네 쉽게 할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빠르죠 여기는 그러면 9하고 5네 9, 5, 45 이렇게 하겠죠 옆칸 계산하고 이렇게 덧셈 뺄지 하지 않고 그냥 곱셈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4, 7에 28 그렇게 해서 1분만에 끝내겠죠 8, 8에 64 이렇게 하겠죠 그런 계산을 하는 거야 이 칸이 여덟 개, 여덟 개서 팔, 팔에 육십사 개 칸이 있는데 이거를 채우라 전체를 채운다 그러면 이, 이는 사, 이 삼은 육, 이 사, 팔, 이 오십, 이 육십이 이렇게 하겠죠? 그럼 첫 줄에 있는 맨위 줄에 있는 이놈과 맨 왼쪽에 있는 이놈들이 다 결합하는 거예요. 어떤 칸에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A 열에 이삼사오육칠팔 구가 이삼사오육칠팔구 곱해주고 여덟 번다맨 왼쪽에 있는 이놈들이 와야 되죠? 그놈들이 와서 곱해지고 뒤쪽에는 2 곱하기 2할때 2, 2는 첫 줄에 있는 b의 1, 8첫 번째 있는 얘들이 오고 또 c, 3이 또 뒤에 갖다 붙고 뒤쪽에는 5가 6, 이 7, 이 8, 이 9가 이런 식으로 만나서 곱해질 거라는 거를 알겠어요? 이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계산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걸 제가 한 번에 하는 거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해가지고 한 번에 해서 이걸 이렇게 수식 한 번에 썼어요 그 다음에 알겠어요? 그다 되죠 어떻게 했길래 수식을 한 번만 이렇게 써주면 64번을 이걸 복사해서 다 되느냐 이 이야기에요 그러게 안하고 그냥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되지만 이걸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밑에 처럼 될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야기에요 자 이해 됐어요 그래서 여기만 한번 볼게요 여기 이칸 이 한번 볼게요 이칸 여기 있는 칸을 볼때 그냥 곱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B1에 있는 2가 여기 했을 때 여기가 내가 카피해서 붙였을 때 A의 2맨 e 처음에 있는 이게 A2라고 돼 있는 이게 밑에 붙이면 A2는 복사해서 붙였을 때 A3, 4, A4, A5, A8, A9로 바뀔 거예요. 맞아요? 보세요. 수식을. 여기 칸을 보세요. A3, A4, A5, 6, 7, 8, 9로 바뀌는 게 맞죠?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B1이 여기도 B1, B1, B1 다 B1이 돼야지 맞죠? 왜? 여기 있는 2가 와야 되니까 근데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B1이 B2가 되고 2, 3, 4 이렇게 바뀌죠? 바뀌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뀌지 않느냐? 1 앞에 달러를 붙이면 돼1 앞에 여기 있는 B1이다 1 앞에 달러를 붙이려고 그래 그때 어떻게 한다? F4를 한 번, 두번 눌렀어요 두번 눌렀더니 이렇게 숫자 1에만 달러가 붙게 돼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곱한다 그러면 B1로 고정이 돼서 안 바뀌죠? 여기가 B1로 해서 다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다 뒤에 2가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그냥 곱하는데 곱하기 위로 갔을 때 B1에서 F4를 두번 누른다 1 앞에 달러가 있게 된다 그걸 카피해서 밑으로 8번을 치면 이렇게 4, 6, 8, 10, 10이 이렇게 맞게 된다 이게 혼합 참조예요 B1은 혼합 참조가 돼 있어 왜? B는 상대 참조고 1은 절대참조예요 하나는 달러가 없고 하나는 달러가 붙어있어요 이 상태가 혼합참조인 거예요 B1셀을 불러올 때 혼합참조로 수식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래로 복사해서 붙을 때 1번 줄이라는 게안 바뀐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바뀌냐 이제 보세요 다 이놈을 이제 A2 B1로 되어 있는 이 얘를 카피해서 붙여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붙여가면 이제 알파벳이 바뀌어요 A는 B가 되고 B는 C가 돼요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첫 줄에 있는 b1이 c1이 되는 건 맞죠 c1이 뭐야 3이고 2 3 4 5 6 7 8 9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는4 2는 2 3 6 2 4 8 2 5 10 이렇게 복구해지니까 b1 c1로 바뀌는 건 맞는데 앞에 있는 a는 a2라는 놈 이놈이 여기도 a2가 오고 여기도 a2 다 a2에 있는 2가 와야 되죠 이 수식에 있는 앞에 있는 a 알파벳 a가 바뀌면 안 되는 애라고 그래서 A2가 뭔데? 수, 숫자로 2잖아요 2, 2는 4, 2, 3, 2, 4, 2, 5다 2가 앞에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되려면 A 앞에 달러를 붙여야 되겠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A2에다가 딱 클릭을 하고 F4를 하나, 둘, 세 번을 누르면 세 번을 눌렀을 때는 달러 표시가 알파벳 A에만 붙게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수식이 이런 상태가 돼 자, A열이라는 거고 B의 첫 번째 1번 행이라고 이거 두 개만 각각 달라가 붙게 돼요 그래서 복사해서 쭉 왼, 오른쪽으로 붙여 나가면 이제 맞게 돼다 A2가 붙죠 a A2.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여기가 우리가 하나를 계2는2 2 2는 4 2 3 6 2 4 8 2 5 10 2 6 12 12 1 뒤에 있는 2 3 4 5, 6 7 8 9는 위에 있는 이게 2 3 4 6 7 8 9가 딱딱딱딱 오는 거고 앞에 있는 2는 다 A열에 있는 이2 2, 2 2란 말이에요 그래서 A열로 표시가 고정이 돼야 된다 셀 주소가 그러려면 달러가 알파벳 A 앞에 이렇게 있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카피해서 Ctrl C 한 다음에 Ctrl Shift 화살표 오른쪽 한번 아래쪽 한번 엔터 치면 수식이 그렇게 짜 있게 돼요 알파벳 A와 첫줄 1이라는 게 고정이 돼자 이게 혼합 참조를 배우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이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서미프스란 거를 할때 이거를 이해해야 어떨 때는 달러를 알파벳에 붙이고 어떨 때는 숫자에 붙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했어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엑셀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걸 정확히 이해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절대 참조 개념은 상대적 이해하기 쉬운데 혼합 참조로 들어가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 화면에 이 내용을 봐야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혼합 참조를 알게 됐어 제가 이렇게 뭐라고 했냐 여기 딱 수식 하나 쓰고 복사해서 구구단표를 완성하려면 수식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이야기였어요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만든 수식은 이런 수식인 거예요 앞에는 다 앞쪽에는 A가 a가 a가 붙어 있죠 뒤쪽에는 1번 줄 C의 1번 줄 D의 1번 줄 수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달라를 A에다 붙이고 뒤쪽은 1번 행에다 붙인다 이게 혼합 참조다